I'm e t s o o r e 다다 매워요 아 음. 콧물이 안 멈추네 다명 두꺼운 걸로 했어? 아니 그그 그 이거 보면 음. 두꺼움이 아니고 특히 있어 아다 먹었어요 밥만 조금 밥은 조금 남았는데 아 근데 진짜 매워 거기 뭐 시키셨어요? 고기가 완전 이제 다빼가다 이게 얼마지? 1620엔 근데 앞머리 괜찮아요? 다 퍼졌지? 물에 넣좀 맞춰도 될것 같아 맞춰마 고기가 떼지어어쪽이 돼지 장의 스키야키. 근데 이상적인 스키야끼에서 어떤 사람은 우동 파, 어떤 사람은 무슨파 이렇게 나뉘더라고요. 근데 마지막에 넣은 거 뭐였어? 공 같은 거? 미묘 이야기 이런 거. 멋있다. 얼굴을 잡. 아~~ 나 아~~ 아~~ 아~~ 아~~ 아~~ 어서 예쁘게 어. 거맛 감자 맛있다자 아, 나 진짜 감자. 아, 음, 딱가뭐 진짜 거 아게몬 아야구 사과나 와밥이 아, 맛있어 난 무조건 할머니 같은 콩밥 막닭밥이런 거. 좀 모여 있어요야유있니 한국인데도 약간 간장 뿌려도 돼? 응딱고기가 많이 뿌릴거지? 네 <웃음> 많이 뿌릴거지? 근 이거 자체도 짜가지고 김서린 국다 180에 크게 크게 1 9 0 너무 짜서 너8 0에 190에 190에 190에 아9 0에 190에 1 9 0이 190에 1 9 0 <목소리> <이름> 아, 그이이 쳐다봤디 <웃음> <웃음> <웃음> 폭행이 <웃음> 굉장에 얘는 아무지게 개음식만 찍고 있어 얘 웃었어 <웃음> 왜? <웃음> 웃었어 말, 꼭, 꼭이 말은 넣어줬으면 좋겠다 폭행이 현장이라고 아, 진짜 이쁘게 맛있게 찍긴 다. 색감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?